뭐야, 거무소가 되네. 자, 덮어. 자, 덮어. 자, 덮 자, 헥사킬. 자, 덮어. 자, 자, 자, 펜타 자, 자, 덮사킬 자, 오어이펜어킬 자, 어어요 당인가? 한번 하면 끝이죠. 잠깐. 아, 킬당 맞네. 킬당 맞네. 킬당 5,000원. 더블 킬당 5,000원. 트리플 당 5,000원. 스페셜 포스는 스페셜 포스 당 있나요, 혹시? 스페셜 포스 여러 번 띄우면은 있나요?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수 안전지대로 복귀을것 같은데. 나 이십오킬은 무조건 한다 생각하고. 아또이 사람이네. 나 이사. 아니요, 이거 아니, 한판 말고, 이제, 이, 그한 라운드 말고, 가스 한판 안에, 그거 아닌가요? 멀티킬 당이면은, 멀티킬 여러 번뛰면은 인정,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스페로포스 띄우려면 이거, 가복, 삥스킬 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이야, 소강 상태. 뭐잘 잡아. 오 어, 놀래라. 아군이 나이스. 어, 좋다 포기형 뭐야? 세븐스 다 잡은데? 25킬도 못 하게 되자라면 이거. 만약에 야, 형님 그 만약에 아니 이제 킬 선입금 받았는데 가스 때 선입금 그 성공 못하면 어떡해요? 아 어, 어, 난감한데? 우리 형들 갑자기 가스 분발하는데요? 자 한번 더 가자 야, 야, 대샷. 네 미쳤어, 미쳤어. 어, 또 이겼어, 뭐야. 마담님 여기 딱 놀고 계시네. 아, 4코인이죠, 맞다, 4코인. 맞네. 일단 가스 한번, 원코인 도전 중이에요, 지금. 자, 도전, 깔끔하게. 첫 번째 도전이고. 아, 이거 스나를 해서 키를 좀 빼먹는 게 날라나? 아, 잠깐만, 의자 좀더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웃음> 풀세팅. 두 번, 과연, 삥스킬 연속 세 번으로 바뀔지? 안 돼. 뒤치기를 와서. 뭐야, 검은어가 되냐? 자, 더블킬 한 번. 자, 멀트킬 자, 펜타킬, 자, 헥사킬, 자 오케이 펜타킬, 자 했어요. 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25킬 꼭 성공해야 옵션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대현님, 안녕하세요. 3형, 3용, 3형 때 일단 펜타킬 이상? 이제 포킬이 선제조건이에요 혹시? 무조건 깨야 인정되는 겁니까 형님? 그렇죠 어, 오케이 확인 확인 일단 확인 와너오대0났다 제발 형들 아군이, 도와줘 <웃음> 11킬만 하면 되잖아 아나 잠깐 전화 좀나 잠깐 천천히. <웃음> 미쳤다. <웃음> 치버시 가능하냐고요? 어유 조심해야죠. 근데 일단 먼저 이 미션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조심히 할게요. 아, 잠깐만, 형들 너무 잘한다, 갑자기. 왜 이래? 아 내가 가서 너무 다 잡아버리면 또 이길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아무도 이번에 안 가노? 에이 안되겠다 가서 잡아요 아, 어말사 아니 형님 그럼 봐봐 만약에 제가 스페르포스를띄었어요 그러면은 스페르포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블킬 멀티킬을 거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냥 딱 스페럴 포스 하나로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제가 너무 아치스러운 생각인가? 9킬 만딱 더하면 되는데 그죠? 더블킬 멀티킬은 인정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딱 스페럴 포스만 인정되는 거고 아네 수병들 나가면 안 된다 와 이게 우리 대캠 졌는데 가스 6대형이야. 혹시 저 공격인데. 잘하데 그래, 약간 레이저 형이 잘했잖아, 대, 그때. 보여줘, 보여줘. 아 제발 아빙아 잠깐만 이 이거는 네리스다와 이게 왜 망빙 되냐 아하 눈치 너무 많이 봤네 잠깐, 아 이거 좀 돌면 또안될것 같은 느낌 플러스에다가 아 그래 키를 좀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오 뭐야 멀티 킬한번 더. 다 잡자 그냥. 그래 차라리 이 킬만 더하자 오케이. 자 멀티 킬에 펜타 킬. 포킬 방금 1킬 했죠 저 포길킬 멀티킬 스펠보포스 일단 하나씩 더블킬은 안했나? 쿵렛다영님 안녕하세요 됐다 됐다 됐다 바로 저도전까지 외쳤죠 뭐야 저기 목표물을 오케이 다 성공. 오케이 다 성공. 자고 까비 성공 나 있다. 자 일단 포 1킬에 멀티킬 한번, 스피레포스 한번 오예원커안에 <웃음> 바로 성공 리탄스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2 5킬시 3만원 미션이고 이제 그 다음에 포 1킬당 5천원, 더블킬당 5천원 멀티킬당 오 어. 아니 멀티킬당 2만원, 스피레포스당 5만원 꿈에는 어서오고 원래 엠포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게 함정이죠 어 잠깐만 이거 잘하면? 가기? 일단 제가 생건 그거예요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건 폭 하나 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포 1킬 피사히 간다 아내 센서 아파 저 사람 찌를것 같은데 어폭기 폭도 안주고 더블킬도안 떴다 아. 눈 와서 아저형양 많은데요. 아군이패배하였습니다 어. 아니죠, 아니죠. 스페셜로 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어 파이넘 하이. 차로프롬 어, 필리핀스 오케이 타이가.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트리플이 3만원이었나? 2만원 아니에요? 2만원이에요 2만원 트리플은 2만원 현재 그렇게 맞습니다 어저아어 아, 어, 잠깐만 갑자기 왜이래 받아보시나 아잡잡으시겠 잡, 어? 오케이, okay, 30개 달성. 하면서, 더블킬이죠. 더블킬도 한번 했고. 좋습니다. 미션에 바로 성공?